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걸 한번 들어 볼게요. 그냥 뭐라고 했지? 음. 완벽하지 않은 음. 마지막 뭐 끝, 끝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? 어, 끝 그래요? 마무리. 이런 네. 게 네. 다음 것도 보게 한다. 다음 어, 시리즈도 보게 한다. 그렇죠. 그래서지고 여기 완벽하지 않은 클리프 헤머. 네. 이게 그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. 네. 그다음에 또인컴플린트 인포메이션 이거, 그리고 또 하려고, 이거 하려고 했건데, t u n 아니면 컴 o 스컴 a 스 s 런 근데 네. 이 문장이, 네. 그, 이 문장이랑 뭔가 비슷해가지고 네. 이 문장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했어 요 음, 그랬구나. 맞아요. 어. 지금 생각한 거 잘했고요 클리프에 어라는거 밑에도 나오지만, 그,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다음에 어. 흥미가 어. 깨야만한 장면 이거 뭐 나오죠 어, 그리고 원래 클리프의 뜻 자체가 뭔것 같아요? 클리 이거 다 단어인데. 절벽에 어, 어, 매달려 있는 절벽. 사람? 그렇지, 그렇지.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. 그래서, 간당간당하고, 위험하고, 이제, 다음을 막 예상하게 하고, 기대하게 하고, 이런 거가되는 거고요. 여기 아까 전에 해석할 때 보면 it is this moment that will cause them to ro royally tune into the next episode 이거 할 때요. 어, 요 부분을 그것이라고 해석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? it is the tournament 그거야? 네, 예. 네. it is t h i s t o r m e n t 네. 어. 자, 혹시 이렇게 보면 아, 아 뭐, 이거 이거 그구나. 이때시구나. 아, 그렇죠. 이때 강조자. 어. <목소리>